새우튀김 <목소리> 와우 와우 밥해 먹고 들어어 아, 요렇게 나오신 거다 자, 지금 새우튀김, 어,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마요 입니다. 아, 진짜 크다. 맞다. 진짜? 네. 어, 근데 크기 음, 크다. 크고 아, 진짜 크고, 네. 어, 근데 크긴 음, 크다. 대박. 대박. 대박. 어, 대박. 소리 봐. 오,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쓰러지거 보면 바삭바삭함이. 아예 그렇좀감나와가지고 아, 아, 완전 맛있는 온도. 응. 아예 그렇게 좀감나와가지고 아, 아, 완전 맛있는 온도. 음. 아, 아, 수다 들어갑니다. 수다도. 나 수다. 오 수다. 붕대 탱글탱글 하지. 야, 아몬드가 딱 뿌려져 있어갖고 먹으면 무조건이다. 오 어? 그렇게 큰게 어? 들어가? 뭐 큰게다 들어가. 꼬리까지. 음! 약간 그 탱글탱글한 맛이랑 크리미한 맛이랑 아몬드가 오독오독거려가지고 식감이 세 가지다, 삼종 세트. 삼합이야. 어. 탱글, 고소, 아삭. 왕. 네네. 이거 예. 감사합니다. 보통 소스도 예쁘게 찍어서 먹는데 거의 달라서 먹네요, 이거는. 깜짝 바르듯이. 아, 아, 맞아, 수양도 지금 들어갔어요. 이거 되게 궁금하다. 오, 맞아. 아, 그냥 음. 냄새만 맡아도 맛. 고소할 것 같아. 것 같아, 너무 고소할 것 같아. 잠시. 오랜만에 우리 요원들, 어? 이건 뭐 일이 아니라 빵을, 아, 아, 야, 진짜. 우리가 진짜 여행 보내준 건데? 아아! 아. 어떻게? 아, 우리 어떡하니? <웃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오늘 네, 먹어요, 음식이 아, 아, 너 빨리 드셔가지고 <웃음> 아니, 이게 사장님만 쳐다보게 되면 그치, <웃음> 네. 음식 달라고 <음식> <웃음> 우리 미역캣 같아 이거 쳐다보 미역캣 세 마리 <웃음>